여러분 뿅뿅 난 밤에 잠을 잘못 잔다 하시는 분들 손발 저는 유딩 때부터 독립적으로 혼자 잠을 잤는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벽 4시가 돼도 애가 잠을 안자 눈이 말똥말똥하요 근데 서른이 넘은 지금도 저는 밤에 잠을 잘못 잡니다 여러분 인간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엔 잠을 자는 게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나마 좀 저의 불면증을 개선시켜준 아이템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단점 그리고 주의 이상사까지 마지막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뿅뿅! 첫 번째로 소개할 불면증 꿀템은요. 바로 바디워시입니다. 제가 요즘 바디랑 얼굴까지 가볍게 세안하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인데요. 랩코스 슈퍼아답토젠 페이스 투 바디 폼바스 랩코스야 뭐 말해 뭐해 일단 이브 프랑스 비건 인증 탕탕 받았기 때문에 비건 뷰티 좋아하시는 분들의 눈도장 찍었고요 일단 바디워시는 다른 건 모르겠고 향이 좋아야 됩니다 이 랩코스 바디워시는 천연 허브 향이 나는데요 바로 슈퍼 아답토젠이라는 랩코스의 독자적인 항스트레스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답토젠은 스트레스나 불안, 피로로부터 저항력을 증가시켜주는 물질인데요 그만큼 밖에서 지친 피부 스트레스를 케어하는 데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써보시면 진짜 숲에 와 있는 듯한 싱그러운 향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할미들 등산 가면 알죠? 풀 냄새 나나 냄새 그리고 선샤인의 새는 쨍쨍 이제 이 할미는 자연이, 자연이 좋더라 정말 밖에서 치이고 짜증났던 하루를 힐링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은 마카 홀리바질이 함유된 슈퍼 아답토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에 집중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바디워시는 뭐 꽃향이 나거나 보습해주는 정도인데 이 제품은 피부를 푹쉴수 있게 해주고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 주니까 잠을 푹잘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제가 가끔 일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열 받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거든요. 반신욕해주고 이 제품으로 마무리해주면 안쓴 것보다는 확실히 잠을 더잘 자는 것 같아요. 이 슈퍼 아답토젠 바디라인은 바디워시와 로션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두 제품 모두 조합이 최고입니다. 약산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미니 꿀잠 키트와 같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구성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제가 반신욕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입욕제를 소개합니다 바로 유노하나 온천 입욕제인데요 컬러 무지갯빛 휘황찬란 똥꼬슈하는 베스밤에서 졸업해버린 이 할미는 이제 온천 입욕제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야 할 맛이 납니다 제 몸이, 제 몸이 굳어가고, 굳어가고 있어요 있나요? 제가 요즘 춤도 배우고 운동도 많이 하다보니 온몸의 근육이 분리되고 있는데요 이 유노하나 입욕제로 요즘 힐링타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온천도시 벳부에서 300여 년간 전해진 비법을 따라 제작된 미네랄 온천입욕제인데요. 무엇보다 이 제품은 천연 미네랄로 제작기간이 무려 100일이라고 해요. 이 제품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이 모두 쓸수 있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방사능 검사까지 완료한 제품 안심하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색은 살짝 형광이 도는 노란색으로 워터파크나 온천가면 이벤트탕에 풀어져 있는 색이랑 비슷하심. 요거는 안전한 색소를 사용하였는데 굳이 색소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 예쁘긴 해 제가 최근까지는 베스솔트를 즐겼었었는데 베스솔트는 항균 효과가 뛰어난 대신 좀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노아나 파우더는 피부에 영양은 물론이거니와 결케어까지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야 이걸로 반신욕하고 나면 그날의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느낌 자기 전에 피부를 만져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다음은 제가 시너지 오일에 관심이 생겨서 집에서 요즘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아로마티카 슬립타이트 시너지 오일이에요. 에너지 오일, 시너지 오일 같은 제품들은 이 관리 받으러 스파에 가면 관리사분들이 마지막에 한두방울씩 톡톡 두드려주시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루 종일 은은하게 향이 나고 잠을 잘 때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소개한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슬립타이트를 가장 즐겼습니다. 시너지 오일이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 시너지 오일은 두가지 이상의 단일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 해서 한가지 에센셜 오일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수 있게 제작한 것이 바로 시너지 오일입니다. 이 슬립타이트의 경우 라벤더 오일, 마조라 오일, 스윗 오렌지 오일, 라반딘 오일, 그리고 샌달우드 오일을 블렌딩하여 제작했어요. 심신의 안정과 불안을 잠재우고 안락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족욕이나 목욕할 때 몇방울 떨어뜨려 주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자기 전에 그냥 한두방울 목뒷 편이나 손목 이런 데 발라주고 있어요. 저는 아로마티카랑 피몽쉐라는 브랜드를 가장 즐겨 쓰고요. 피몽쉐에서는 러빙미라는 오일도 제가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로즈향인데 향도 굉장히 좋고 제가 자기 전에 썼을 때 효과를 좀 봤어서 이두 가지 제품을 강치합니다. 다음 소개할 제품은요, 가격에 비해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바디스프레이입니다. 마르마르디의 히노끼를 소개할게요. 이 브랜드에서 히노끼는 핸드워시도 있고, 바디스프레이도 있고, 핸드크림 등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서 본인 스타일대로 골라 쓰실 수 있고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향이 정말 숲속의 온천 그 자체랄까? 참나무 향에 부드러운 장미잎을 띄운 느낌. 너무 쓴 나무 향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은은한 숲속 나무 향을 깔고 있으면서 살짝 꽃향도 나는 크, 진짜 고급스러운 향이고요 가격 대비 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데오도 컴플렉스와 PHA 컴플렉스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내몸의 불쾌한 채취나 그리고 분비물을 좀 억제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오랫동안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대신 채취를 덮을 만큼 살짝 향이 강하기 때문에 난 은은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토코페롤, 판테놀과 같은 보습 성분들도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라서 뿌려주면 좀 상당히 보습감도 있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 마지막은 식품인데요 사실 잠잘 자게 도와준다 하는 영양제나 식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다른 식품들도 먹어보고 먹이협 영양제들도 많이 챙겨 먹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효과를 느꼈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바로 타트 체리 입니다 솔직히 조금 쉬기는 해요 너무 신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맛 새콤달콤 착한 습관에서 나온 타트 체리 인데요 타트 체리 배 정제소 만 가지고 만들어서 다른 화학 첨가물이 없다는 거 설탕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량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비타민 1 2 종의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의약품 말고 이렇게 천연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 중엔 타트 체리가 영양 면에서도 멜라토닌 함량도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사바사라서 효과가 어떤 분들은 먹어도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수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는 타트 체리가 좀 편하기도 하고 실제로 섭취를 꾸준히 했을 때도 잠을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 듣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느낌이에요. 플라시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거. 제가 올영 온라인몰에서 또살려고 보니까 품절이 떠 있더라고요. 요즘 잠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봐요. 자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제품 없을까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주의사항 에센셜 오일이나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낮에 섭취를 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패턴이 꼬일 수가 있어요. 밤에 잠은 잘 자는데 낮에 도 패턴이 오락가락해지면서 좀 졸리거나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럴 거다 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타트 체리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섭취해주시는 건 괜찮지만 테스트해본다고 낮에 벌컥벌컥 마시거나 하시면 저처럼 패턴이 좀 꼬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꿀잠 주무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